내가 쟤네들 안 끼게 쟤네들한테 다가가 볼 거야. 알겠지? 어? 뭐지? <웃음> <웃음> 야 토치야! 가지마! 가지마! 가지마! 야 가지마! 괜찮아. 아직 꿈치는 않겠어 괜찮아. 괜찮아. 아, 토치야! 그래. 아, 나, 나, 나 떠났어 다 떠났다 나 떠났어 나를 잘 자네